아 뭔가 그 자리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떨어뜨릴 수 있은, 있을 자리 어? 자 여기 되나? <웃음> 근데 이제 내가 못 올라가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못 해주면은 내가 못올라가 이제 토렌트 부르지 않는 이상 <웃음> 계획대로군 자 다들 안녕하십니까 뭔가 오랜만인거 같나요? 저번주 때가도버 라가나로크만 출장 하다보니까 뭔가 오랜만에 하는거 같다 아마 이번주는 딱히 할거 없지 않나? 아 이번에 위쳐 차세대 버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 14일 아 오늘 엘든링할거예요 퍼즐에 지쳐버리셨군요 너무 힘들어 퍼즐이 좀 했죠 고민입니다 트위치 한국 내에서 이거 철수하게 되면은 거진 철수라고 보긴 봐야 되는데 뭐 유튜브로 넘어가 되나? 솔직히 아프리카는 안 가지 아이 솔직히 거긴 안 가지 자 오늘 엘든링 76주차 세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창 전에요? 글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명이 답을 해줄겁니다 난 몰라 얼음창 어디서 얻어? 아니면 고인물 주머니 털면 됩니다 가끔씩 떨고리바이어던 도끼가 그립지 않냐고요? 아니 딱히 그립진 않는데 스팀 나오면 어차피 또 할거라고 한번 깼으면 됐지 뭐 일단은 제가 주말에 추가적으로 켜서 저번 일요일, 일요일에 켰고요 라가나로크 어땠냐고요? 좋았어요? 뭔가 잘 마무리된 느낌? 뭔가 그 성불했다고 해야 되나? 크레토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거 왔던 많은 죽음과 피를 받는데 크레토스가 이제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뭐 그런? 물론 무조건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도 있긴 하지만은 수작 이상은 됐다 수작 이상 정도는 됐다 그냥 전작과 느낌은 똑같아요 전작에서 했던 이제 그 경험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스포해도 되냐고요? 르세다 한 달도 안 지났는데 굳이 스포를 할 이유가 있나요? 물론 지금 내가 한 말도 스포이긴 하지만 이미 아마 올라 올라와 있을 거예요 풀버전은 뭐 진짜 엔간하면 올라가니까 뭐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확실히 방송을 오래 하면 안 됩니다 목이 쉬어요 오래 하면 목 내구도가 보고 수준이라서 내가 오래 하면 안 돼요 목이 너무 아팠어 근데 어? 그렇죠? 진짜 기다리면 되죠 근데 이 사람 캐릭터 잘 보니까 코난에 나오는 범인처럼 생겼는데 렌다간 최종 보스라고요 그게 뭔데 싶다가 <웃음> 난 몰라 그런 거 <웃음>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코난부터 생각이 나니까 오 잠깐 생긴 것봐 <웃음> 아, 나 열쇠 못먹었다. <웃음> 까빡까 열쇠 못먹었어. 내 정신 좀 봐. 일주일 동안 엘덴행 안 했다고 해이해졌네 이거. 파악감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카이감이> 좋아. <웃음> 죽일 때 벼락 풀렸다고요? 아, 세세한 건 넘어가도록 합시다. 왜 성공했다고 하잖아. <웃음> 감사합니다. 좀 드는 생각인데 테스트 쪽으로 한번 유튜브에도 성출을 한번 해볼까? 혹시 모르니까 유튜브는 쉽게 건들지 못할걸요? 왜냐? 전 국민이 유튜브를 보기 때문이지 솔직히 트위치같이 마이너한 채널 같은 경우는 망상루나 뭐다 그것, 그것도 있겠지만은 배짱 장사하거든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진짜 너무 궁금해 만약에 트위치가 진짜 완전히 우리나라에 떠나고 나면은 저는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유튜브를 봐잖아요 근데 이제 또 유튜브 측에서 이제 막독과점 관련해가지고 뭔가 제도 같은 게 펼치게 되면은 사실 기업 간의 기업 사이에는 우리 같은 소비자만 피해가, 피해를 입거든요 사실 제일 큰 피해 입는건 우리들이에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죠 페이지 슬라임 영체랑극대 그거 안될 텐데 슬라임이 포션으로 될 텐데 말레니아가 챌린지 보스라서 다행이지 만약에 필수 메인 보스였으면 욕 진짜 많이 먹었을 거야 선조령 글리치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매번 그것만 하기에는 게임이 재미없다라고 하면 너무 꼰댈까? 근데 그러기에는 말레니아 패턴이 너무 더러운걸 그러기엔 너무 더러운걸 그러니까 글리치 막히면 또 어떡해 선조령 글리치가 뭐냐고요? 이페이지 넘어가기 직전에 앞잡으로 잡아요 앞잡 하자마자 바로 선조령을 도구를 쓰면요 이페이지가 넘어가게 되는데 피가 엄청 적게 시작을 합니다 선조령 글리치는 그건 진짜 정말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쓰시고 마음 같아서는 정석으로 한번 깨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리치가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라서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피터하면서 하실 거지만 사실 저도 말레니아 낄때 제정신 아니었습니다 나는 말레니아 페링으로 잡았어 남들 페링 안 하고 잡을 때 나도 제정신 아니었지 그 소가 좀 느린 감이 있긴 한 특대검이니까 느린 감이 있긴 한데 자기 손에 맞으면은 계속 쓰시면 됩니다 완벽한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쓰는 무기가 맞으면 그게 완벽한 무기지 사망보험금 2,000원? 왜 이렇게 작아? 내가 2,000원? 2,000원짜리인가? 그러면은 <웃음> 살짝 민정 상하는데 <웃음> 내가 2,000원짜리라니 <웃음> 취소하고. 아 싫어 저거라도 받을래 <웃음> 그런데 사망보험금이 사망을 해야 보험금을 받는 거잖아 나는 잘해가지고 사망보험금 못 받을 것 같은데 뭔 소리지? 어, 부정타지마 어떤 보스가 완성은 없냐고요? 완성도라 역시 멀기트가 완성도가 좀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구속구가 있기 때문에 구속구로 난이도 조절을 할수 있으니까 멀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비절단규라고 하죠 거기서 유비가엥간하면 젖는다고 하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치한테 가면은 구속구를 살수 이제 사서 공략을 할수 있는 오구요 아 걔는 걔는 딱히 언급은전 안, 안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걔는 양심이 없거든요 걔는 구속구도 필요하고 연양 배합 그것도 필요하고 거진 말레니아랑 동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말레니아가 커서 그렇지 모구도 사실 양심이 없어요 <웃음> 걔도 양심이 없어요 사실상 근데 저거 00 18은 뭐야 저거? 저거 그 전적인가? 롤 보면 은 전적 같은 거 저렇게 나오는 거 같은데 히오스로는 8킬 8어시 18데스인데 아 아직도 그 게임을 아는 사람이 있나? 그런 게임이 있었지 히오스 볼 때마다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내 나름 추억의 게임이었는데 렉안심하냐고요아 저요? 안심하죠? 이걸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렉은 좀 걸리긴 한데 안심됩니다. 괜찮다 라기보다는 적응을 한겁니다. 뭐사람이랑 동물이 이제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다들? 적응한거야요 다들. 못된 말을 하자면은 머리가 깨졌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근데 그 맥도날드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소신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솔직히 빅맥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토마토랑 오이를 안먹습니다. 햄버거에 핵심 재료 중에 하나인데 내가 그걸 안 먹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다른 사람의 이제 이 햄버거의 하나의 가치에 모든 맛을 맛볼 수 있는데 저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먹는 것도 있는데 못 먹는 것도 있어요 저는 토마토 진짜 안 맞아 저랑 피클은 참고 먹겠는데 내가 참으면서까지 또 먹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햄버거를 이제 가면요 저는 새우버거를 먹어요 <웃음> 새우버거는 토마토랑 를 넣지는 않거든. 펠림도 서브에 가서 주문 못하는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요. 저 주문 잘합니다. 그리고 미국식 치즈는 진짜 엄청 짜요. 치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느끼한 것도 있는데 짠 것도 있어. 너무 짜서 제가 잘못 먹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치즈볼을 엄청 극혐해요. 제악의 음식입니다, 치즈볼은 뭔가. 맛있는 건 인정은 하는데 너무 달콤하면 이가 썩듯이 치즈볼도 야 그거 하나의 칼로리가 얼마야? 나 <웃음> 피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파게티 소스랑 볶아 먹나요, 아니면 소스 얹? 저서 먹나요 저는 볶아요 저는 오일 파스타를 먹는데 그냥 병체로 파는 것도 먹고 그냥 제가 직접 소스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요 근데 확실히 역시 사서 먹는 게 짱이야 <웃음> 역시 석사 학사들이 만든 소스가 짱입니다 내가 만들면 맹맹하거든요 여러분 아셨죠? 치즈가 저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치즈를 멀리하십시오 <웃음> 내가 저래서 치즈를 안 먹어 <웃음> 치즈케이크 같은 것도 안 좋아하시겠네요 아니 주면 먹는다니까 내가 안 사먹을 뿐이지 <웃음> 주면 다 먹어 웬간란 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생각을 생각 해요 누군가가 내 취향을 모르지만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을 정말 그래도 좋아해주는 편이니까 내가 선물 받는 그냥 그런 경우가 몇번 있었거든요 물론 예외는 일단 있습니다 토마토라에못뭐 뜻이나 가공한 것도 아 가공한 건 먹어요 토마토 특유의 이제 냄새부터 싫어합니다 제가 오이도 싫어하고 냄새 오이 냄새를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비누 같은 냄새가 나요 오이는 이거는 유전학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 나오는 사람 제가 그러거든요 수박이요? 아니요 수박 맛있게 먹어요 수박 맛있게 먹을 수, 먹을 자신이 있어요 참외요? 아 참외는 먹는데 배 아파요 참외는 먹긴 먹는데 배 아파 멜론이요? 멜론은 맛 없어서 안먹는데 내가 <웃음> 맛있는걸 먹어본적이 없어서 내가 야 생긴거 진짜 외모가지고 뭘하면 안되는데 <웃음> 딱딱한 복숭아 물렁한 복숭아 그냥 다 좋아하는데 키위 좋아하냐고요아니야나 키위 싫어요 쉬어서 쉰거 싫어합니다 파인애플 피자요? 주면 먹어요 내 돈으로 시켜먹고 싶진 않아 고기요난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 팔아 방송 안할때 뭔 무슨 일아 하냐고요 아 그냥 뭐 편집하죠 뭐 하겠습니까 제가 돈 받는 거 이왕이면 빨리 받는 게 좋죠 근데 저 이상하게 욕망은 있는데 욕심이 없는 게 전에 퇴근하면은 뭐 받으라는 미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 다음날에 받았어 그거 까먹고 방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큰 돈인 게 아니라서 아니요 저한테 돈은요 크든 작든 저한테는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좋아해 나도 돈 좋아해 단지 욕망은 있지만 내 욕심까지는 안 간다는 거지 아 물론 직계사장이 하는 말들은 다 옳은 말 맞아요 레드비아가 드디어 무기가 된 건가? 아니에요 그전에도 좋았는데 사람들이 하도 이제 반불금 반불금 이야기만 많이 하니까 묻힌 거지 레드비아는 원래 처음부터 좋았어 원래 좋은 무기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다른 무기에 묻혀, 묻혀가지고 이게 안개벽? 아아 아 그래요? 아 맞다 아 까먹고 있었다 아자 다시 와요 다시 와 선생님들 다시, 오, 다시 오세요 어차 소환할 거 바로 거기 말리케스 가자 소환시키면 되잖아요 와 너가 제일 나빠 진짜 너가 제일 나빠 <웃음> 정말 수라 같은 발상이 있구만 겁나 <웃음> 멋있네 일부러 건들진 않았어요 오랜만에 다 살았는데 필살기 패턴 나왔을 때난 그, 그렇게 피할 줄 몰랐어 <웃음> 윈들린이 좋네요 미켈라가 졌나요? 미켈라 미성년자 아니냐고요? 걔는 그냥 몸집만 짜은 것뿐이지 속은 그 어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레니아가 미켈라한테 오빠라고 하잖아요. 유혹이나무까지 쓸때 빛의 속도로 배신하는 거 보면 미켈라의 미모를 진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 또한 놀라운 추론이군. Do you like what you see? <웃음> 미켈라 정도면 매혹당해도 괜찮지 않을까? 제여 제, 저놈이요. 저놈 잡아가세요 이제. 저놈 잡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사망 보험금 실패했어? 아이쿠 이런. 바로 사망하고 마는데. <웃음> 아 아씨 죽었네 <웃음> 내가 말했지 아 뭔가 그 자리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떨어뜨릴 수 있음 있을 자리 어자 여기 되나 <웃음> 근데 이제 내가 못 올라가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못해주면은 내가 못 올라가 이제 토렌트 부르지 않는 이상 계획대로군. 익숙한 알바의 향기. 넌 이제부터 알바야. 넌 이름이 따로 있을지언정. 넌 이제부터 알바로 지내겠다 우리 사람들 여기서 얼마나 죽은 거야. 네그룹 사람들 빨간색 왜 이렇게 마, 많아 이거. 나 슬슬 입해보고 싶은데 이제. 너무 슬프다 진짜. Was that? Dip, dip, potato chip, dip, dip, potato chip, dip. Oh, oh. oh. yeah. Action is coming, action is coming, action is coming. <웃음> 야. 이씨 <웃음> 어, 잠깐. 설마 아내 나오나? 나 안에 얼굴 진짜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 <웃음> 와, g o 아 n a make me p i c 아 that one up. 와, 근데 진짜 크레터스 어떻게 구워 아괜찮 Good boy, good boy. Oh my. 롤, 아아 <웃음> <웃음> 이제 아빠 안 손에. a b o u 이 I don't know me at all. I help people. Oh, you are here to help people. Hmm. No, no, you are here to help yourself to manipulate and lie to whoever you are. Oh, now oh. I m definitely going to cut him. 사실 사이버펑크였던거임 <웃음> 사이버펑크였던거임